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망령의 상자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원대륙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 낮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요거를 50개 열어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좀 열었을 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요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걸 여는데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는 사실 안열고 그냥 창고에다가 쳐박아두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망령의 상자를 열면은 망토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낮은 확률로 원대륙에서 라는 아이템이 나와요 근데 원대륙에서 아이템은 좀 고가에 거래가 된 아이템이라서 많이 나온다면 좀 수익 효율이 괜찮게 나올 거고 그게 많이 안 나온다면 아마 노동력만 날리게 될 텐데 이거 아마 다른 유저분들도 이걸 잘 사용을 안 하실 거예요. 소비된 노동력이 너무 높아서 어 이게 창고에 제가 한 100개 가량이 있긴 한데 어, 이거 하나였는데 노동력 200이나 들어와서 100개를 열려면 2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노동력을 아무리 노충제로 먹는다고 해도 충당이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50개만 우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자, 망토가 나왔네요 아, 망토가또 나왔네 아... 델별이 나오네 아 델별이 같이 나오네요 하나에서 두 개씩 델피나 델별이 나오고 음... 델별도 뭐...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나오나 보네요? 어, 원델에서 나왔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델별이 나오니까 델별을 체크를 해봅시다. 몇개하나 하나, 둘, 셋, 넷. 자, 델별도 나오니까 델별도 체크할 수 있도록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었고요. 자, 계속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소비되는 노동력이 손재주의 영향을 받나 보네요. 표기된 거는 어, 노동력 200을 소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소비되는 건 120만 소비가 되네요 제가 왜냐면 손재주가 만숙이라서 음 그러면은 수익효율 계산할 때 120을 소모하는 걸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대부분 유저분들이 손재주는 만숙이니까 자 절반을 열었는데 오 원대로 여서두개 나왔어. 소환수의 성장의 돌? 자 50개의 망령의 상자를 전부 열었더니 미확인된 원대륙 망토 50개랑 그리고 델피나드의별 24개 그리고 원대륙에서 3개 그리고 영엄한 소환수의 성장의 돌 2개가 나왔습니다 음, 소환수 성장의 돌은 소환수의 경험치를 3만 올려줄 수 있는 아이템이구요. 딱히 쓸모는 없을 것 같네요. 딱히 쓸모는 없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원대륙에서는 경매장 시세로 개당 좀 들쭉날쭉 하긴 한데, 지금... 한350 골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어, 한 평균적으로 일주일치를 살펴봤을 때는 350 골드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시세가 워낙 들쭉날쭉해서350 골드에 판매해야 된다고 하면은 세개니까 1,050 골드. 그리고 뭐, 델별이랑 소환수 성장의 돌은 어, 좀 판매하기가 좀 거시기 한 거니까. 요거는 제외를 하고 요 망토 있잖아요 요 망토를 깠을 때 일반 등급 이상의 망토가 나오면은 또 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해를 해서 달빛 결정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수익에 포함시켜 보도록 할게요 물론 요거를 어 해체를 안 하고 그 망토 먹이로 먹여도 되긴 하거든요 망토 먹이로 먹이도 되긴 하는데 증가되는 경험치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차라리 돌멩이를 먹이는 게 나으니까 요 망토들은 딱히 쓰는 용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 옵션 자체가 워낙 부려서 어 거의 대부분 일반 등급이 나오네 갈갈이도 못하겠구만 다행스럽게 또 망토를 확인하는 데는 어, 뭐 추가적인 노동력을 소비하지 않고요. 어, 너무 막 많은 종류의 망토들이 나오는데 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웃음> 자 망토 전부 다 깠어요. 자 이래서 일반 등급 이상인 고급 등급부터는 갈갈이를 할수 있으니까 좀딱 갈아버리도록 할게요. 분해하는 데는 노동력이 10씩 들고 석공 숙련도에 영향을 받아요. 등급이 높으면 결정이 많이 나오나? 그런가? 아, 또 그건 또 아닌가 보네. 발갈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등급이 높으면은 두 개가 나올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고급 등급은 무조건 한 개가 나오고, 고대 등급부터는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잦은 것 같고요. 나무 몽토가 17개니까, 33개의 망토를 갈아서 습득한 달빛 결정은 어, 42개고요. 42개를 경매장으로 판매했을 때, 254 골드 52은 그리고 남은 망토들은 이건 갈갈이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망토의 보기로 버릴게요 상자를 여는데 소비된 총 노동력은 손재주 만숙으로 50개를 여는데 6천의 노동력이 소비가 됐고요 망토 33개를 갈았을 때 석공 숙련도는 비숙련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당 10씩 들어가니까 330 해가지고 총 소비 노동력은 6330이 들었구요 그래서 달빛결정까지 전부 다 판매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총 수입은 1304 골드 52은 이니까 소비한 총 노동력으로 계산해 보면은 노동력 1당 한2 0분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어, 계승자의 주머니를 어, 손재주 만숙으로 열었을 때 노동력 1당 한1 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를 까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원대륙에 서가 안 나오면은 똥통이 다좀 <웃음> 그... 그렇긴 하죠 어, 원대륙에 서가 안 나오면은 똥통이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 이게 나온다고 하면 은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라 다들 창고에 있는 어 망령의 상자 다들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 뿅